먹아다까까까까자자 가자! 아깟먹으아 가자! 깟 <archaears> <MS>! <larger judgements> <너는> <cocktails> 아, 근데 진짜 기 커서 하회 국정일법으로 그 사람, 이전 아, 이거 그뚜 꼴뚜 키고 이거 너무 잘 자르고 싶다 어 그게 더 낫다, 이거? 어. 이제 사 사올 수 없다면 되게 우연히 찾은. 작은... I'm a k e r o Right on. Right on. What t h e b a i a n a l o v e creation? Yeah. Sometimes rain a sometimes shine. a l i s a r n t o u b l e g o t t l e a v Right on. What time is it? o a t i e h t w a t m i t What i t h a 왔다! 왔다! 왔다! 왔다! 왔다! 왔다! 왔빠 아빠, 아빠, 아 누가 짖지 응? 괜찮아. 갔다가 내한테 다시 오지? 응? 내한테 다시 오지? 귀여워. 내가 저기 결줄알지 응? 웃으네. 내가 저기 갈줄지 가자! 가자! 가자! <목소리가> 진정한 배추머리야. 헉! <목소리가> 다 갈렸어. 어떡해. 아니 배추가 아니라 브로콜리가. <웃음> <목소리가> 나 어떻게 해야 되냐? 먹어야 되지니까.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이 보송보송한 강아지가 누구야? 아이고 꼬리를 흔들어. 응. 저기 누가 있는지 알아, 머핀아? 꼬리를 흔들어. 여기 누가 있지? 이게 누구지? 이게 누구야? 베프가 만났어. 가어 머핀 여기 처음 왔는데. 네. 진짜 리 아, 아, 어, 응, 아어진 이게가 전체 소매 기장이 네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수전했으면 싶다 이거 가슴 여기 보면 네, 배 네, 가슴 여배 너비 있죠 이게 현재 0인데 가지고 정확하 해서 보면 되는 거라서 네. 된것 같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내 네, 고생했지? 모델이 쉽지 않지? 이제모델견이야버터은 알고 있어? 이 있는거 같데 어? 내 같은 분맛 허터야, <웃음> <웃음> 너왜 그래? 기분 안 좋은 일 있어? 왜 그러고 있는 거야? 응? 음? 좀 이해가 안 되네. 너무 웃겨. <웃음> 기분 안 좋은 일 있어? 갈래. <웃음> 귀여운 강아지 예쁘다 오! 노을이 왔어! 노을이 왔어! <웃음> 최고급 광고. 어, 음, 최고급! 노을나 음. 황노을! 이렇게 그냥 계속 포기면 <웃음> 여기는 지게 되잖아. 음.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부 이렇게 모양이 같이 돼 있잖아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여기서부터 <웃음> <가니까 웃음> <이렇게 웃음>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안고 이렇게 보면 가니까조 여섯 버터 빵야! 버터 빡냐? <웃음> 버터 빵야! 버터 빵야! 오터 엎드려 오 <웃음> 빵에 있지? 버터 빵야! 버터 빵야! 오터도 할빼부! 할빼부! 오케이 빵야! 오케이 빵야! 오케이 빵야! 不nya <笑>វិញ<笑><笑><笑> 어할때부만할 거야. 부터는 오피 뻥냥, 오피 뻥냥, 모피 뻥냥, 모피니 뻥냥. また。また来たでさ。来たでさ。こっち。ボタがごめんね。 야, 어, 마이크로 때라 자리 뜯어? 자리 뜯어? 응, 자리 뜯어 자리 우리 도 자리 자리